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 나와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수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디파처로 가고 있습니다. 출발팅. 아이저파스... 얘는 주파타... 주파타... 이제 청두 항공을 타고 갈 건데 청두 항공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인을 완료했고. 체크인은 빨리 됐으니까 이제 게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은 빠른데 게이트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너스 많을 줄이야 그 와중에 발견한 파이베론니 바 체크인을 하고 나서 이제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수속을 완료했고 배가 고프니까 게이트로 가기 전에 밥을 한번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오육면이랑 소룡포를 시켰어요 이 동네 샤오롱방은 이렇게 거대하게 생겼네요 안에는 이렇게 고개가 들어있네요 엄청 매워보이는 우유 면이 나왔는데 과연 정말 매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식사를 마쳤으니 비행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게이트 142번에서 리정민 비행기를 탑니다 청두항. 수속을 시작합니다. 수속에 탑승을 탑승 도착해서 도시다자 그랬는데 셔틀버스를 사러 가볼게요 아마 티켓을 구매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빈단 22안전 <목소리> 이제 지금 버스를고일장도에도겠습니다 그. 미장고성까지 걸어갈 예정인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믿으니까 한 20분이면 될것 같습니다 미장고성에 가기 전에 쇼핑몰 같은 데 저기 스타벅스가 보여서 스타벅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잔 시켰습니다 가격은 2 5위안이고 한국이랑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아를 마시면서 마주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밥을 먹을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다음 주부터 국경절이라 사람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금요일이고 하루 먼저 와서 좀 사람이 덜 많은 것 같아요 유네스코에서 지적된 세계문화유산 아름답다 도성 안에도 스타벅스 피자헛 그리고 저기에는 맥도날드까지아 심지어 KFC도 있네요 이게 프랜차이즈들이 다 모여있지만 여기까지 와서 또 나는 프랜차이즈를 먹을 순 없지 일단 여기 이제 엔스키친 이라고 뭐 베스트 버그 또 뭐야 파스타 피자 하니까 어저지 위에 보니까 다 외국인들 밖에 안보이더라고요 나는 중국 음식을 먹을래 여기 왔는데 이제 촬영을 하고 계시네요 예, 맛집답게 촬영을 하고 있네요 TV 프로그램 같은 거를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고랑 네. 버섯을 후그 간디쉬 볶음밥을 시켜서 네. 티벳 냉주도 시켰어요 되게 혼자서 많이 시켰는데 그냥 먹을 수없어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나왔어요 이게 생겼어요 티벳 스타일 맥주랑 같이 겠습니다 과연 맛있을 수없지페이레이잘안 마셔도 진짜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보통 페이레이랑 봐서는 근데 그 독한 맛이 없는 일단 트러플 볶음밥이 나왔어요 그래도 나왔는데, 저는 반만 시켰어요. 양이 엄청 많네 생각보다. 새우랑 버섯, 향경채 돌아 계씨가만두콩 같은 걸 시키면서 우리가 뭐좋아 먹어도 아가그가 먹어도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포장 되는 지 정도로 된다 하시면 포장해서 가 내일 아침에 가져가요. 바로 대나 여행자의 숙명 아니에요. 그 외에. 아오시아아니하세요 네, 고춧가루 고춧 식사를 완료했는데 여기서 숙소까지는 두분 정도 걸리고 여기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다 마시고 마셨겠습니다